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진짜 빨라요 벌써 10월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날씨가 낮에는 좀 더운 듯 했는데 또 밤에는 엄청 서늘하더라고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서늘해진 딱요 시즌에 맞춰서 환절기 스킨케어 추천템들을 좀 가져와봤습니다 토너랑 앰플 그리고 크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니스프리 트루케어 파 토너 패드입니다. 딱이 환절기가 되면 여름동안 이렇게 땀하고 유분감에 쪄 들었던 피부가 바람을 맞으면서 각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또 그렇다고 계속 필링을 할 수도 없고 특히 민감하신 분들은 필링을 하시는 게 굉장히 꺼려지잖아요. 이 제품이 그럴 때딱 가볍게 각질 케어를 할수 있는 토너 제품입니다. 저자극 필링 성분인 파아가 들어있어서 각질 케어랑 피지 조절이 가능하고 약산성 패드라 피부의 ph 농도를 맞춰주어 건강. 하게 피부를 유지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양면 패드여서 엠보면으로는 피지와 각질을 케어해주고 매끈한 면으로는 피부 결을 정돈해주면 됩니다. 저는 건성이기도 하고 조금 민감한 편이라서 필링 젤을 사용하면 바로 이렇게 홍조가 올라오고 좀 자극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필링 토너를 좀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사용감이 순한 편이어서 피부에 자극도 적었고 데일리로 사용하기 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습관해서 머리 말리는 동안이나 알러지로 이렇게 간지러울 때 올려놓기 좋아요 특히 요즘 마스크 때문에 저도 좁쌀 여드름이나 이렇게 트러블이 굉장히 자주 올라오는데 그럴 때 얹어놓고 있으면 트러블 진정도 엄청 빨리 되고 조그마한 거는 금방금방 가라앉더라고요. 대신 이제 압출했던 부위나 이제 상처가 있는 부위에 올리면 은 따가워서 피해서 올려주셔야 돼요. 이게 꺼내서 사용하면 굉장히 수분감도 많고 촉촉한 편이긴 한데 음 약간 수분 전용 패드로 나왔던 애들에 비해서는 에센스가 조금 많이 적다고 느껴졌었고 이제 올려놓았을 때도 확실히 패드의 그촉촉함 유지되는 정도는 조금 아쉬운 편이에요. 데일리로 사용할 정도로 순한 편이긴 하지만 초초초초초 민감하신 분들은 이것도 따갑다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격일로 사용하시거나 특별한 날에 아침에 가볍게 각질 케어할 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트루케어 라인이 원래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했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몇몇 제품은 지금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매장에서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시면 돼요. 다음은 팁쿨 수드 대나무 토너입니다. 이 제품은 광고로 들어온 제품인데 19년도에 뷰티앱에서도 1위를 휩쓸고 미국에서도 막 난리가 났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받았어요. 진짜 근데 조금 유명한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제품은 청정 대나무술을 85% 함유하고 있어서 진정 효과에 굉장히 탁월하다고 해요. 저는 주로 이런 스킨팩용 솜을 사용해서 스킨팩을 해주는 편이에요. 갑자기 얼굴에 열감이 올라오고 좁쌀 여드름이 올라온다 했을 때 스킨팩으로 얹어 놓으면 즉각적으로 쿨링 효과가 나가지고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이렇게 열감을 빨리 잡으니까 확실히 홍조해서 저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패드 타입도 간편해서 많이 쓰긴 하는데 워터 제형은 활용도가 높아서 좋아요 닥토 스킨팩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날에는 이거 미스트 공병에 덜어서 수시로 뿌려주면 따로 미스트를 구매를 안 해도 되거든요 또 pH 5.5의 약산성 성분이고 전성분 EWG 그린 등급이라서 민감성 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제가 이 제품은 속건조에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세수를 하고 토너만 바르면은 금방 얼굴이 건조해져서 얼굴 당김이 있는 편인데 이 제품만 사용하고 한 30분 정도 딴 짓을 했었는데 얼굴 당김이나 건조하다 느낌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 수분감에서는 이 토너가 진짜 짱이다. 마무리감도 끈적거리지 않고 굉장히 촉촉하고 약간 미끈미끈? 미끈매끈?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이게 한국 고유의 천연 해열제에서 착안한 쿨키퍼 콤플렉스를 만들어서 진정효과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착한 점은 바로 비건이라는 거. 그래서 구매를 하면서도 좀더 윤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손이 훨씬 많이 가는 편이에요. 160ml랑 350ml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워터타입은 굉장히 빨리 쓰기 때문에 대용량 구매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다음은 미샤 비폴렌 리뉴 앰플러입니다. 원래 제가 미샤 개똥숙 앰플을 한두병 정도 사용하고 또 사러 갔는데 직원분께서 비폴렌이 보습감이 훨씬 더 좋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비폴렌이 꿀벌이 꽃가루랑 꿀이랑 침 이렇게 모아서 반죽한 미네랄이랑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한 영양 덩어리라고 해요 그래서 피부 손상 개선이나 진정의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게 꽃가루가 들어간 제품이라 꽃가루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또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제형이 정말 특이해요. 엄청 끈적끈적해 보이고 이렇게 걸쭉한 느낌인데 또 막상 얼굴에 흡수되면 끈끈한 느낌이 없고 딱 쫀쫀 화장을 굉장히 잘 먹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정말 바르자마자 속건조를 잡아주면서 보습력 유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다 영양감까지 줄수 있어서 여름에는 조금 무겁고 봄, 가을, 겨울에 사용하기 좋아요. 영양 제품이다 보니까 유분감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막 무겁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주는 건 아니어서 저는 데일리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잡티 있으신 분들은 이 미샤 비타C 플러스 잡티C 탄력 앰플을 추천드려요. 사실 이거는 원래 제가 따로 계획을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나서 가져왔거든요. 저도 여름 동안 햇빛 때문에 약간 기이나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좀 칙칙해져서 피부 개선용으로 저녁에 이 비타C 앰플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바를 때는 생각보다 가벼운데 얼굴 위에 흡수가 되면 엄청 쫀쫀하게 올라가요. 수분감이라기보다는 영양감이 훨씬 더강한 제품이에요 유분감이 있는 편이라서 여름엔 절대 비추드리고요 딱 가을 겨울에 쓰기 좋아요 탄력 미백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꾸준히 바르니까 좀 착각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피부가 맑아졌다 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래서 보습이 우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비폴렌을 잡티케어나 피부톤 정도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타시 앰플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vt 슈퍼 히알론 앰플입니다 네이 제품은 8종 히알루론산으로 수분감을 만땅 채워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형은 수분을 뭉쳐놓은 듯한 젤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제가 여름부터 얘를 썼었는데 뭐 여름에는 도저히 너무 무거워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얼굴이 답답해서 힙해놨다가 요즘 환절기라서 다시 쓰고 있는데 여름에 느꼈던 유분감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속은 굉장히 쫀쫀하고 겉에서 보면 수분 광채가 은은하게 차오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또 그만큼 수분감 유지력이 좋아서 아침에 사용하면 저녁까지 얼굴 당김이나 속건조가 없었어요 또 비폴렌이랑 비교를 하자면 비폴렌은 보습영양 쪽이었다면 이 제품은 훨씬 더 수분감에 집중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얘도 영양을 공급하긴 하는데 비폴렌에 비해서는 훨씬 가벼워요 그 외에 진정케어나 피부 보호 기능도 해서 딱 요즘 같은 시국과 시즌에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VT 슈퍼 히알론 크림입니다 바로 직전에 보여드렸던 요 슈퍼 히알론 앰플이랑 같은 라인의 크림인데요. 이건 앰플과 같이 쓰기에도 좋긴 한데 이게 조금 무겁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단독으로 바르기 좋은 크림이에요. 앰플보다 훨씬 더 청량한 느낌으로 수분감을 주고 펌프로 누르면 캡슐이 크림과 함께 으깨져서 나오는데 이 파란색 캡슐이 보습 캡슐이라 영양감을 채워줘요. 제형도 젤 크림 타입이라 유분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바르면 촉촉하게 수분감을 채워줘요. 마무리감도 막 끈적거리는 마무리 감이 아니라 되게 맨들맨들하게 마무리돼요. 향이 되게 뭔가 딱 청량한 맑은 물 같은 향이어서 좋았어요. 앰플과 마찬가지로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있고 판테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보습막을 형성해줘요. 지성분들이라면 가을에는 이거 하나로도 충분하실 것 같고 겨울에는 앰플이랑 같이 써서 수분감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점이 스파출러로 떠서 쓰는 타입이 아니라 누르면 크림이 올라와서 공기 중에 접촉이 적어서 오염도가 훨씬 낮아요. 마지막으로 에뛰드하우스 순정 판테소사이드 텐시카밤입니다. 제가 저번에 꿀피부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했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파이브 시카밤에서 판테놀이 두배더 들어가고 진정 성분이 더 추가돼서 보습력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존 시카밤은 데일리용으로 사용하고 텐 시카밤은 집중 케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기존 시카밤보다 훨씬 가볍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바를 때는 연고를 바르는 것처럼 살짝 무거운 듯한 느낌이 있는데 흡수를 시켜... 주면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끈적임이 하나 없이 약간 벨벳 같은 마무리감이 돼요. 얘가 밤 타입이긴 한데 약간 수분크림처럼 수분감은 채워주고 흡수력도 뛰어나서 저는 아침에는 얘를 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저녁에는 트러블 부위에 마스크팩처럼 두껍게 바르고 자요. 그렇게 며칠하면 트러블들이 훨씬 더 빨리 가라앉아요. 그리고 사실 좀 귀찮을 때는 그냥 얘 하나만 쓱쓱 발라주는데 그때도 얼굴 당김이나 속건조가 없었어요. 얘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분감이나 보습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순정은 9가지 성분 무첨가로 기본적으로 굉장히 순하다는 걸 베이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연령대가 어리신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환절기 맞지 스킨케어를 추천해보았고요.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